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부어지며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3월 2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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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가능하면 소리를 내어 함께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거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며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며 특히 종말의 때에 믿는 자들에게 주의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종말이 아직 우리에게 닥치지는 않았지만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다니엘의 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때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 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신임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후 다니엘은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바벨론은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그후메데 바사가 내 왕조로 나뉘게 되는데 그내 내 왕조 중에 하나인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 왕이라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의해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정복당하고요. 안티오쿠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은 다 밖으로 내팽개쳐지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단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 예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돼지를 잡아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리, 드리게 됩니다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부정하게 여겨지는 동물인데요 그런 돼지를 성전 안에서 잡아서 피를 뿌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견디기 힘든 모욕적인 일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성전이 부정한 동물의 피로 더럽혀지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보다 더 치욕적이고 그들의 정쾌성을 흔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일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는 그때의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18절에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뛰어서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 귀중품이나 소중한 물건이겠죠 그런 것을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거옷을 챙기지 말고 시급하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에는 재앙이 시작되고 재난과 기근이 시작되어 세상의 끝날 즉 멸망의 때가 도래했으니까 상황이 아주 긴박하니까 뒤로 돌아보지 말고 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물건이 집에 있어도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으니 뒤로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는 것이죠. 19절에 그날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날은 바로 멸망의 때가 가까워 왔을 때겠죠. 그때에는 아이를 뵌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0절에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절에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에 왜 아이를 가진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여기서 화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아이를 가진 자와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 고난이 더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환란 때 재난의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인 바로 약자들입니다 아이와 아이를 가진 임산부 또는 여성들이 환란의 때가 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런 환란의 시기에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젖먹이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기근과 환란을 이겨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걷는 걸음에서도 최소한으로 정해서 걸어 다닙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운영하는 한 호텔이 있는데요. 그 호텔의 엘리베이터에는 안식일이 되면 모든 층에서 다 서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충수를 누르는 것조차 일이라고 여겨서 모든 층에 다 서게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안식일에 환란이 닥치게 되면 먹지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액션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22절 때문인데요. 22절에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란은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나 다 닥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라고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할 때 기근과 재난이 이 땅을 휩쓸 때에 그것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다 죽을 정도로 엄청난 환란이지만 택하신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는 이들을 위해 그 환란과 재난을 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까지는 마지막 환란과 기근의 때에 우리의 육체를 보호하실 것에 말씀하셨다면 23절부터는 믿는 자들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혼돈의 시대에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이며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분별하는 법을 알려주심으로 적 그리스도나 미혹의 영에 홀리지 않도록 가이드를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고 라할 것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거짓 그리스도, 즉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적을 나타낼 것인데 이것은 택한 자들을, 즉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기정을 행하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둠의 세력인 사단들도 이러한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과 기사를 나타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적과 능력은 좋은 것이며 우리에게 덕이 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미혹받기 쉽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에 집중하고 쫓기보다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주님께 더욱 집중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분별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혼돈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25절부터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 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분명히 말했다 라고 경고하시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며 마음에 새겨들으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인자의 임암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천둥, 번개는 어떻습니까? 번개가 치면 모든 사람이 다볼수 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거리고 천둥이 치면 다른 사람들 자는 사람들도 놀라서 일어나 밖에 번개가 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이 세상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홀리는 이상한 이단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유명한 TV 넷플렉스에서도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단 종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단 종교들은 사회에서 악 영향을 끼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삶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자들의 말은 듣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루하고 따분한 삶 속에서 유혹하는 영들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자극하여 유혹합니다. 지속적으로 비진리를 진리처럼 위장시켜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던집니다. 마치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워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낚듯이 우리의 삶에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 미끼를 끼워서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나를 낚으려는 미끼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분별하는 방법은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비진리, 잘못된 말씀, 적 그리스도들은 자동으로 분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혼돈과 혼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분별력을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살렐루야 성도님, 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같이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복상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한 주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우리로 하여금 능육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환란의 때를 잘 지날 수 있도록 경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 많은 자들이 주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 환란의 날 구원 받는 열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고 주님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 당신의 그 진리가 드리워지게 하시고 분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분별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소중하고 가치있게 살기 원합니다. 더욱 당신을 향한 갈망함이 부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